상대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인데 어, 이 질문은 좀 이렇게 그 의도를 요약하기가 좀쉽지 않은데 이 친구의 질문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문장들도 조금 헷갈려서 뜻하기는 어. 쉽진 않은데 음. 여기서 이제 그 고전 역학적인 질서와 그 상대성 이론나이 나오기 일어나, 전에 음. 전자기 법칙이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상황에 있을 때왜 어, 굳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조화시키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어, 두 가지가 병존하는 방식으로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 내 책에 말하지 않은 얘기를 어서 따뜻 입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예, 나는 고전적하고 천자기하게못순 어, 된다는 말을 한 일이 없어요. 음. 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음. 근데 그거 별로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야. 음. 아 그런 못 예, 순이 된다면. 전자기학 자체 내에 모순을 한고있다 전자기학. 자체 내에. 네. 전자 자체가. 음, 이 좌표계를 바꾸면, 네네. 좌표계를 바꿔서 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에, 다른 좌표에서 보면 이게 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자기, 같은 전자기 현상을 보는데, 에, 한 사람은 자기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아, 아, 사람은 자기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실수는 뭐냐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그 차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되고 어, 있죠. 예, 그래서 어, 좌표계를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서 어, 다른 답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제대로 전자계약을 활용하려면 어느 좌표계에서만 이건 성립하는 거다 하는 음. 조건을 달아야 돼. 음. 그 지구에서만 전자계약을 받았다. 지구에서 움직이는 데서는 전자기, 그거 법칙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그 지구에서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예, 예, 예. 적어도, 어, 말하자면, 어, 어, 어, 그 속도에 무관하게 법칙은, 어, 같아야, 그래야 지구에서도 하고, 로켓 안에서도 하고, 기차 안에서도, 어, 어 성립하지. 예, 기차 안에서는 안 맞고, 땅에, 땅으로 내려서야만 다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은데, 전자기 법칙은 그런 약점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약점이 4차원 시공간을 쓰면 그것을 해소하고 어느 좌표계에서나 같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고전 역학은 이미 그 가속도에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칙 자체가 가속도에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속도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지. 고전역학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전자계약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거지. 고전역학과 전자계약이 모순된다는 건, 그, 적절하지 않은, 얘기요 무단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제자가 내 생각에는 생각이 조금, 좀, 깊지 않았다고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자계 자체가, 어, 모순을 안고 있는데, 예, 이렇게 생각, 시간 공간 개념을 이렇게 바꾸면 예,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예, 1905년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예, 특수 상대성이론의 내용이에요. 예, 그때는 특수 상대성 이론 말이 나오지도 않고 그놈에도그 말은 없어요. 후에 그래서 특수 상대성이론을 붙였고 거기에는 움직이는 전기 예, 예, 매체 예, 예, 뭐 예, 대태성에 대한 예, 뭐 예, 예, 운동의 예, 법칙 뭐 예, 이런 예, 거야. 이게 예, 그서이 <웃음> 내용이죠. 음. 전자기학 내의 모순을 해결한 거죠. 어, 어, 그렇지. 음.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 이제, 그런데 네. 지금 어, 여기 곧그 뒤에 그 질문 내용 조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음. 요그이그 그, 그 질문의 최종적인 취지가 음. 이제, 세계를 설명하는 이제 두 가지 음, 체계가 음, 있고, 음, 음, 만약그두 가지 체계가 음, 완벽하게 소, 조화되지 않는다고 음, 할 때, 음, 음, 만약 그, 그두 개를 꼭 화해시키거나 조화시키지 않고, 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는 방식으로 쓴다면, 음, 음, 그거는 왜 문제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그거가 지금 이 사람이, 예, 그 고전 역할을 택하느냐? 아, 전자계약을 체크하느냐. 예, 예. 아, 뭐 이런 에, 이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까지 예, 갔는데, 예, 예, 예. 사실은 이 상대성 이론, 특히 특성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 광속불변의 원리를고 했지만, 그것은 그 결과 중에 나오는 거고. 예, 예. 기본은 뭐냐 하면, 시간 공간이 3차원이고, 어, 어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독립적인 1차원으로 봐서, 봐야 사물을 제대로 서술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 시간 공간이 엮여서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봐야 자연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시간 공간은 3차원 플러스 어 시간 1차원 이렇게 했던 것을 4차원 어 시간 공간으로 어 바꾼 거죠. 그게 전부야. 그 바꾼 방식 중에, 이제 그 결과 중에 그렇게 되면 광속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그어 전제 아래서나 그게 내이 책에서 얘기한다. 예, 예. 이 사람은 이 책을 안받아들고또 <웃음> 여기서 다른 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했는데 기본 입장은 그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하느냐 왜 3차원 플러스 1차원을 안 택하고 네. 어 4차원 택하느냐 4차원 택하면 지금 얘기한 모든 모순이 다 해결이 되고 이걸 택하면 모순된 결과도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해서 3차원 플러스 1차원으로 기반을 두고 만든 공식도, 고전역학 공식도 에, 속도가 빠르게 돼서 맞질 않아요. 네, 네. 고전역학도 네, 네. 어, 이 사람 고전역학에 맞는 걸 잘못 봤는데 맞질 않아 그런데 4차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전 역학이 맞아요. 다시 말하면 어 입자의 속도가 광속에 접근하면 광속에 접근하면 그게 질량이 굉장히 커지는 걸로 어, 봐야 되는데 고전 역학은 어, 그게 없거든. 네, 그러니까 고전 역학 자체도 어 이걸로 달리 서술되는데 그 새로 서술된 그것이 현상에 맞더라고요. 죠 그러니까 고전 역학도 바꿔야 되고 어 상대성 이론도 바꾸는데 다 4천으로 하면 다 설명이 되고, 음. 어 3천 플러스1지원로 하면 고전 역학도 부분적으로만 어 되고, 야자 어, 예, 전자 기학은 아예 그 안에 모순이 눈, 눈에 보이고, 네 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안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례가 한두 가지 때문에그 아니고 예, 예. 어, 많은 내용이 음. 그리고 상대 속도가 대표적이죠 네, 상대 속도가 네, 네. 어, 광속의 90%로 가는 대상이 광속의 9 0 오는 대상을 만나볼 때의 그 속도가 얼마로 보이느냐 음. 어,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 광속의 1 8배를 네. 가는 걸로 보이는데 네. 0. 아, 아, 구구구오오사뭐 c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음, 네. 어. 그그 그, 물론 그거 실험으로 그거 확인할 수 없죠. 만약 실험을 확인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이렇게 뭐랄까 여튼 이것도 그 질문이 조금 이렇게 그 어려운데요. 음. 결론적인 얘기는 <웃음> 이제 빛의 질량이 0이라고 하면 이게 빛에 물리학이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 그러면 이제 빛이 0에 가까운데 작게나마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 근데 우선 어, 질량이 0이라고 해서 물리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맞는 게한 세상에 질장이 0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질장이 0이 되는 거가 있다면 그건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 잘못된 거예요. 음. 단, 고전역학은, 네. 고전역학은 어, 어, 질장이 있는 걸가져하고 질장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소수하기 때문에 고전역학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죠. 음. 근데 고전역학이 예, 물리학의 전문은 아니거든. 음. 음. 네, 그래서, 어, 현대 물리학에서는 크게 대상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질량이 유한한 것, 예? 질량이 용인 것. 어,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를 다지급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거말야 어, 어. 음, 음. 그, 그래서 사실은 내이 책에 예, 예. 그걸 서술했어. 예, 예, 이 사람이 예, 예.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예. 내가 예, 221 쪽에서 223 쪽을, 네, 네. 어, 아, 221 쪽에서 223 쪽을 보면. 양자 역학은 예, 예, 예. 질량이 0인 것도 치고 해요. 아, 고전역학에서는 네, 네. 안 되지만 네. 어, 그 어, 정지 거기서 어, 예. 정지 질량이 0인 그래서 정지 질량이죠. 정지 질량이 0인 것을 치고 그 하고 정지 질량이 0인것은쉬워 네네. 예, 예. 어, 슈제 니까 방정식도 간단해. 예, <웃음> 네, <웃음> 맞아요. 맞아요. 영이 아니면 답이 뭐, 어, <웃음> <다음에> 딱 나와. <웃음> 그리고 요거는 무조건 하고 속도는 광속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네. 한 것이 나와요. 네네. 네. 어 그래서 어, 그런 각꾸로 얘기하면 광석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지질량이 영이다 하는 네. 말로 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입증한 거는 정지질량이 0이면 상이 어, 양자역학에 의하면 광석으로밖에못 움직여. 근데광석으로 움직이는 게광아니에요 <웃음> 네. 그리고 광 말고도 또 있을 수가 있죠. 어, 그게 뭐 과학 말고 어, 다른 것도 광속은 있느냐? 이건 아직은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대표적으로 과학은 전기질량이 어, 영이면서 광속으로 움직이는 건데 음. 그것은 양자역학이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물리학에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어, 이 책을 어, 제대로 읽어오지 않은 쪽이죠. 고전역학에선 질량이 영인 경우에는 좀 소리가 안 되네. 그, 그 네. 운동 보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냥 운동량의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변화율이 0하고는 다르지 아, 네, 그렇죠. 아이 네, 아, 어, 어, 어, 그, 그러니까 아, 운동량 거. 자체를 예. 질량에다가 예, 그역학 예. 속도를 곱하던데. 네, 그렇죠, 예, 예. 그 양자학 입장에서는 예. 운동량을 달리 이제 보고. 아. 어, 어, 그리고 어,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역공간이 예, 예. 운동량이에요. 예, 예, 예. 그,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질량을 가진 경우에는 질량에다 속도곱한 값과 같아지는 건데 역공간을 아, 네. 차지하고 있는 어, 변수가 예, 그것이 운동량이고 예, 그래서 어, 이제 뭐 운동량 그렇게 지우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자역에서는 어, 정지 질량이 있든 없 어떤 다 함께. 예, 그걸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정지 질량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쉬운 쉬운 대가 방역식이 아주 간단히 예, 바뀌고 그러니까 빛의 운동 방정식을 바뀌어요 음.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정지 질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유입자 또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또 슈레딘가 예, 방정식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다 책에 있는 거야 자세히 읽어보면 어읽어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빛에 대한 설명도 양자역학이 나와서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치. 건가요? 그, 그, 그, 그, 음. 그 전에는 빛은 전자기 파동, 전자기 학에서만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봤지. 아, 그렇게요. 음, 예. 어휴, 이것도, 새끼가 어쩌고 보니까 확, 확 해결이 됩니다. <웃음> 그 다음에, 어, 이 질문도 조금, 그, 그게, 뭐랄까, 복잡한데. 2층을 시공간의 4차원 이전 시간 뭐 이런식의 어, 얘기를 어, 했는데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게 4차원 원래 우리가 T는 이제 뭐 시계로 잰다든가 이렇게 하던 것이 어 4차원 그 바탕관념이 들어오면서 어. 이제 시간을 이렇게 공간의 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허수와 어, 어. 이제 그 c라고 하는 속도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음. 이제 시간을 그이 차원을 같이 맞춰줬는데 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과 음. 이4차원 시간과는 시간이 음. 이게 이게 뭐랄까 충돌이 된다할까뭐 이런 것 같습니다. <웃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은 어 이제 시간이라고 음. 하는 것이 이제 쭉 이렇게 그뭐 어떤 어이1차원적인 어떤. 어 양라를 보잖아요. 이것이 공간하고는 무관하대. 독립적으로 그는 있는 거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계가 되냐. 그런데 시계를 재는 어, 그것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데 이것이 공간하고의 관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3차원하고 독립된 공간하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네 번째 축인데 단, 그것은, 이, 호수 단위, i를 하나 더 곱해줄, 그런 네 번째 축에 해당한다고 보, 보면은, 시간 공간의 관계가 훨씬 제대로 소, 설명이 된다. 속도라든가, 등등.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다고 해서 시간 공간이,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거는, i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호수니까, 네. 거기에 관계되는 건다 실제로 없는 거다. 멀석을만 그리는 구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야. 물리학에서 의미 있는 물리량은 복소수로 표현되는 것이 많이 있고, 복소수로만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태함수에도 네. 보면 복소수가 들어가죠. 복소수가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간 공간도 복소수 공간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물리학의 어, 물리적이아니 어떤 허허어 허상이다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허수라는 말을 적절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 그래서 이 허수가 거니까는 이건 없는 거 당, 이렇게 는그 물리학은 그걸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다 안고 있는데 어떤 측정된 물리학의 수치로 딱 어떤 값을 측정할 때는 그것은 실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벡타라는 어, 예, 예. 개념이 있죠. 벡타는 물리적인 어, 개념이에요. 예. 속도, 음, 벡타지. 어느 방향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어, 이 속도의 크기는 어, 이건 하나의 어, 1차원 실수로 나타나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라고 하는 건그 1차원적인 어떤 어, 수치 안에 담기는 거 근데 속도의 크기는 되지만 속도 벡타로서의 성격은 거기에 안 담기죠. 그래서 벡타로서의 성격이 있으면 이것은 그것의 어느 성분의 값은 얼마 또는 그것의 크기는 얼마 하는 것은 다시 그것 중에서 실수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서 그 값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벡타의 크기는 그 실수지만 벡타 자체는 그건 더 기본적인 물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3차원 벡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허수, 4차원 벡터도 마찬가지. 4차원 벡터로 표시가 되는 어, 것일 뿐이지, 그것이 4차원 벡터로 대, 표시되는 그 내용이 물리적인 내용이에요. 에, 그리고, 그러 근데 시간의 값을 따지면 고축에 그 해당하는 시간의 값은 항상 실수로 나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 마치도 그, 이, 실수로 표시되지 않은 건다 어, 물리적인 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물리적인 것은 벡터 자체가 다 실수지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이것은 한 가지 스칼라양이 아닌데 그것이 물리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호수 하나 더 합쳐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시간 공간의 에, 그 틀은 사체원 그 안에서 어, 그 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의 값 자체는 물론 <웃음>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그 값이죠. 에, 막 그것을 혼동하면 어, 그안 돼요. 그러니까 허스란말 때문에 우리는 예, 어떤 그 생각에 어려움을 겪어요. 어, 허수가 쓸 거라면 어, 이거도 없는 건 그게 아니고, 실제로 물리학은 복소수, 그냥 그러니까 헛수하고 실수를 포함은 복소수를 표현하는 것이 많고 그에만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 많아요. 그다 분리량인데 관측되는 값은 그 중에 그 크기라든가 등등은 항상 실수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음. 돼요. 그 현대에 와서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이제 익숙한 음. 그 상식적인 관념과 음. 이렇게 고도화된 실제의 음. 관념이 음. 괴리들을 여튼 이렇게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네, 그그 그, 그, 정도를 그정도로 우리가 넘겨야 돼. 그지적으로 넘겨야죠. 음, 어.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4 차원 시공간에 대한 뭐아 여기 요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 음. 그 우리의 또 익히 들어온 시간의 비가역성이라는 음. 말이 또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비가역성은 통계역학에서 얘기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여튼,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간 얘기를 하면서 비가역성 문제를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여튼 비가역성 문제를 갖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건 어, 뭐냐면. 그, 어, 떤 그, 대상을, 어, 대상을 시공간에 미치질 지 때에, 이, 그 대상을, 어, 과거에다가 되돌려서 미치질 지 수가 없다. 어,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게 나타나겠지만 사실은 이제 시간은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공간은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있는 물건은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시간은 항상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만 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 없다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서그 비각성이라 그러는데, 예, 근데 왜 그런 공간하고 어, 시간이 다4차원으로서 동질적인 건데, 근데 왜 그런 특별한 어, 성질은 또 있느냐?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가역성의 문제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통계극적인 비가역성하고 연결을 지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이,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시간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독특한 성질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단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시간 또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거나 소수를 할수 없는 건 아니에요. 소수는 다 시간 공간을 소설하듯이 시간 안에서 모든 걸소설할 수가 있죠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거 역사가 있나 그 지나가서 없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는다뭘 속에 언제 뭐가 있었고 하는 걸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소설의 바탕이 되는 건 틀림없어 음. 소설의 바탕이 되지만 단 어떤 현실적인 무엇을 거기다 놓을 수는 없다 과거에다. 일, 갈, 갈수 없다. 고로 한 특별한 제약이 있는 거죠. 그, 뭐 제약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전제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왜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냐고 또 굳이 묻는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문제예요. 어, 그래서, 어, 내 개인적으로는, 어, 이 통계의 감정이 비가 활성으로 그걸 설명한다고, 시간이 화살이다고 말하는데, 그 그렇게 그 설정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그런 성격. 과거로 되돌아서그 위치에다가 현실에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가진 어떤, 따로 특별한 성격. 그 이외에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공간에 소수의 바탕으로서는 차이가 없지만, 물론 거기에 호수가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성격이 있다는 것도 물론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만, 단 어, 그것에 대한 어, 또더 어, 깊은 어떤 원리에서 그것을 설명해 줄 내용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보면 음.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그러면 이, 이런 비가역성을이 수식에는 안 나타나요? 수식에는 넣을 필요 없지. 수, 수, 수식, 수식으로는 다 자의 법칙 속에도 다 그런 관계없이 다 어, 그. 소수 s u s h 에는 완전히 대칭이죠. 왜냐면 얼마든지 수식적으로는 과거로 갈 수가 있어요. e n i 예, 그 n or 그 a n t e d you, Sushi Jogun Kongo k a r s w 다 y Sushi, go on, touching. s u s h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리학의 주제는 아닌가요? 아, 아니 그건 물론 뭐 아, 그냥 물리학에서 이제 그거를 어, 더 쉬운 수를게 해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아직은 그저 여러 가지 설이 있을 뿐이지. 아. 예, 그냥, 그냥 그저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어. 오 그렇죠. 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시공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게 되면 질량이 가진 존재물에 대해서 시공간의 공률이 이제 변화가 생긴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중력의 효과를 대체하는 그런 걸 이제 서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 친구 질문 이런 건데 그. 시공관은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할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존재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거는 그럼 물리적 대상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웃음> 아, 우선 거기서도 <웃음> 물리적인 대상이죠. 시간공은 당연히 물리적인 대상이 물리 안에서 걸 설정하고 있으니까. 아, 어, 그, 그니까, 아까, 그, 제 질량이 없는 것이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다는 말, 진짜 마찬가지로. 아, 어, 그러니까 말하면, 어떤 그 물질이 아니다. 물질로 구성된 그 많이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럴 텐데, 물리학의 대상은 물질적인 것과 물질로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것다 포함해서, 어,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예, 뭐 자연에 자연로 소수를 하고 있는 모든 개념이 물리적인 대상이고 그리고 시간 공간은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아주 기본이 되는 어, 개념이죠 바탕 개념인데 예, 근데 우리는 시간 공간을 이미 우리 머릿 속에서 상징하고 있어. 예. 시간 공간 이런 거다. 어. 그러니까 시간 공간은 아무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 하는 우리가 그냥, 삼정을 해왔을 뿐이야. 음. 근데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건 물리학에다 물어봐야지. 음. <웃음> 그렇잖 내가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니가 이상하다. 이건, 물리학은, 시간, 공간의 성격까지 포함해서, 다, 이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그, 생각의 틀이 뭐냐를 찾아내는 거야. 음. 네, 그래서, 사촌이라는 음. 것도 그래서 찾아낸 거고.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그 주변에, 주변의 시간 공간에, 그, 이, 막 길이라든가, 이, 이, 이 등등을, 그 말하면 이제, 막다는 것은 이제, 2차원 이상의 그 길이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그 과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은, 그 물리학에서 그러냐, 안 그러냐를 물어야지. 내 머릿속이 그걸 판단하고, 어, 그건 안 돼. 이건 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개념이 일방적인데. 그 어떤 시간 공간 개념을 갖느냐 는 것은 물리학에서 가장 적절하게 보는 시간 공간 개념을 내가 받아들이어 받는 거예요. 나는 그 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어 봤다고. 시간 공간 개념을.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걸 자꾸 바꿔나가야지. 아 물량에서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아 이게 3차원 그리고 이건 독립된 걸로 흘러가는 걸로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그거 증명이 된 것도 아니야. 가정을 해서 봤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차원으로 놓고 보니까 잘 맞으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여근 그런데 그것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물질 진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즉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거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말하자면 선입관념에 의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되는거에요 선입관념을 고쳐야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걸수록 그걸 고치기 어려워 예, 근데 이제 그걸 고치는 것가 어려운 것이 유명한 타라다의 변화가 렵다는그 예. 어, 말에 해당하는데 예, 일단 자기는 그 관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관영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음. 시간 공간 개념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에, 불가피하게 사차원으로 바꾸고 또한번 불가피하게 에, 일반 상대 논적인 그걸로 바꿔서 받아들여야 사부를 제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 그, 우리말 철학사전에 이제 시간항도 쓰셨고 공간항도 쓰셔서 그 이제, 그런지 <웃음> 봤는데요. 내가 쓴 거? 예예. 예. 오 내가 썼다고는 기억하는데 언제 뭐라고 썼는지를 내가 아, 정한번 아, 저걸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 <웃음> 나는 오래전에 썼거든. 예, 어, 예, 예. 그때 어떻게 썼는지 나 지금 어, 나한테 그 어, 자료가 없다. 아, 아, 그 어디서 보면? 아그책안 갖고 계세요? 책 집에 있거든요. 어, 무슨 책이야? 철학사전, 우리, 우리말 철학사죠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 철학사전? 예. 그 지금도 나오고. 아, 아니야 아니, 그 다섯 권으로 완성된 거예요. 뭐 하여 어, 어쨌든 어, 뭐, 그, <웃음> 거기에 이제 선생님 그 이론도 있고 음. 이제 일반적인 게 사전의 형식을 음. 가져야 되니까 음. 사전적으로 여러 이제 논의들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음. 이렇게 음. 하고 계신데요 음.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논지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음. 그러면서 제가 여튼 다시 또 고민하게 된게 음.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간이란 게 정말 있는 거냐 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물들, 존재물들과 존재물들 사이에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말도 되게 어려운데 그게 뭐냐에 대한 설왕설래들좀 소개하고 계신데 그냥 저희의 일반적인 관념은까 그러니까 마치 빈그릇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리학적인 공간관념은 지금 어떻게? 글쎄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주 가, 단순하지 모든 게다 비어있고, 어, 싹 비어있고, 그 다음에 예, 이건 산초원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어, 그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삶을 보는데 다잘 맞아요. 음. 어, 뭐, 뭐가 어디 다 하는 말을 하려면 그 공간 개념이 있어야 되다그 우리가 뭐 쓰는 지정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마, 맞는 시간 공간 개념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걸 심지어 검토해 본 일도 없어. 예. 검토도 잘안 해요. 그러면서 그걸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물리학은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 음. 그걸 건드리고. 그래서 어뭐 하여간 뭐,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 공간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고 <웃음> 하는데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할거 없이 <웃음> 그냥 그저 지금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사차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그런 성격 우리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 공간 개념의 틀에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상어를 그걸 통해서 제대로 소송이 된다. 그럼 그거 받아들이자. 끝이야. 그렇죠? 더 이상 이만큼 두꺼운 책을 시간 공간론을 읽게 쓰는 거는 시간 낭비 아니냐. <웃음> 어 지금 그렇게. 이유가 지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화가 지를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딱 깨놓고 보면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시간 공간 개념 그리고 물리하게 말해주는 시간 공간 개념 그것도 데뭘 받아들이거냐? 이거 받아들이자. 끝. 그그 음. 그 우주가 계속 그 확장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게 이제 공간이 커진다. 는 느낌, 음. 그릇이 커진다 는 느낌인데 음. <웃음> 그런 그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그걸 받아들이면 <웃음> 그, 그, 왜냐하면 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든 얘기했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 시간 공간도 생겼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그이전이란 말이 없다 이 왜냐하면 그 이전은 우리가 그 이전까지 내가 확장하고 있을 뿐이야. 그, 그거 아무 근거 없이 나는 그 138억 년 이전을 내가 모속에 그리는 거지 음. 에, 자연계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돼 있으리라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 그때 시간 공간이 생겨난 거야 음.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내그 그, 생각을 그냥 바꾸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살려놓고 그그 전에 뭐가 있었어 뭐 <웃음> 어,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지 하고 그게 뭐냐고 자꾸 묻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지금 우리 그현대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주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딱 거기 믿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바꿔주고, 바꿔주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안없어진 138학년 이전에도 여기 지금 머릿속에 뒤에 있고, 팽창하는 바깥에 있고, 그렇지, 그렇지, 팽창하면서 이거, 이거 공간, 바깥에공간하 뭐냐? 어, 그러니까, 안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된 무한히 과거와 미대로 무한히 연결된 또 무한히 그 퍼져있는 공간, 시간, 늘 우리는 전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질문이에성립하는 데, 그전 제가 틀렸으면, 질문이에립 니파는 죠 마치 무슨 자석처럼, 이렇게, 이런게공부하이렇 이렇게, 이렇게, 벗어났다가 다시 끌려오고 끌려오고 생각이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자꾸 이렇매여 있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매어 그래서 이 이렇게, 게재미게 있죠. 게 이렇게, 지렇리 이렇게, 이렇게,